응? 음? 5어졌다 음. 어, 고우처럼 그려봐. Paint like a gun. 지금 사진 다 찍었지? 응이런걸로 어? 응. 사진 다 찍어야 돼 응. 응. 왜? 이게 가짜잖아요. 복제한 거잖아 어. 복제한 게 2,300만 원이야? 어. 실제는 못안 팔잖아 그러고. 가짜 안 팔잖아 진짜